우와.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9년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작심 3일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자꾸만 중간에 포기하게 되나 그 이유를 더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왜 작심 3일인지, 그리고 작심 3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쉽게 포기에 버릇하던 사람들은 포기하는 관성, 포기하는 습관이 생겨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무의식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무의식이라는 놈이 뭐냐면 은 우리의 의식 기저에 깔린 생각으로 우리의 평상시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놈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주려고 할때 무의식은 안 돼! Nope. 나는 변하기 싫어. 그만해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습관들과 무의식의 저항이 합쳐져서 우리는 3일만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작심 3일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성취를 해나갈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는 3일마다 계속해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작심 3일이라면 3일마다 다짐을 하고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쉽게 포기하는 습관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하는 성취의 습관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야나두 김민철 대표가 했던 100%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일 양치질을 3번 하겠어. 나는 내일 산책을 가겠어. 나는 내일 운동을 10분 동안 하겠어 나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불을 개겠어 매일 아침 이불을 개겠어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성공해 나간다면 성공의 습관이 생기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것들을 이어나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작심3일인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무의식의 저항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은 바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믿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하면 은왜 우리가 무의식의 저항을 받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상을 그것이 정말 현실인 것 마냥 상상을 한다면 이 무의식은 그게 현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완전히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무의식은 이 상황이 현실이고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끔 무의식이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은 더 이상 여러분의 소망을 방해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망을 돕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심 3일인 이유는 첫 번째, 계속해서 실패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무의식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3일마다 새롭게 다짐을 한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성공하는 성공의 습관을 쌓아간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것처럼 상상하고 느끼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면은 작심삼일을 넘어서 2019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을 모두 다 이루는 한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포! 빠이! 갑니다! 안녕!